안녕하세요. 파, 파마니의 파 파비앙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만년필은 바로 펠리칸의 트위스트 만년필이고요 네, 트위스트 만년필. 싸고 싸고 질이 좋기로 유명한 만년필이죠. 네, 일단 리뷰에 앞서서 무게부터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제일 처음 하는 무게. 무게부터 재보여야죠, 저는. 무게는 총 21g으로 지금 현재 어, 잉크를 깍채한 상태에요. 잉크를 깍채한 상태에서 는 21g이 나오고요 어... 만린필 자체의 내구성은 좋아요 어.. 잉크가 안채워져있네요 잉크가 안채워져있는데 21g이면 꽤 무거운 편이죠 소재는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 소재에 그 다음 닙은 닙은 알루미늄 소재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스테인레스 소재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알루미늄이라는 닙 자체에는 별다른 특징이 없어요 별다른 특징이 없고 그저 친구야 입자체에는 특별한 문양이나 각인이 안들어가있어요 쓰는데에는 특별한 뭔가 특별한 무언가 연성이라든가좀더 그거 라는게 없어요 전혀 없는 편이고요그냥 무난하다는 무난한 필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각사각거리고 좀 세게 누르면 조금 두껍게 나오고 정도인데 어...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편이에요 이 만년필은 일단, 지는 법 자체가 무조건 이렇게 잡게 되어있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잡는, 잡으시는 분이나, 요런 식으로 잡으시는 분이나, 뭐, 잡는 방법에 따라 사람들이 많이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게 뚜껑에, 닙이, 뚜껑이 뒤쪽에, 뒤쪽 부분이안 끼워지기 때문에 고정이 잘안 돼요. 고정이 애매하게 되는 편이에요. 요런 식으로. 그게 툭 떨어지는 편이고요. 어, 일단, 펠리칸, 펠리칸 자체 펠리칸 자체에 이제, 어, 컨버터는 국제구격이고요 그래서 모든, 거의 모든 국제구격에 컨버터와 호환이 가능합니다. <웃음> 아, 목이 많이 가라앉았네요. 일단 필감 자체는 나쁘지 않은 편이에요. 사각사각거리고, 무게도 적당하고, 저는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똑바로 잡기 때문에, 아, 일단 파지법을 거의 이런 식으로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나쁘지 않은 편이에요. 왼손잡이도, 왼손잡이들도 이거를 이렇게 자북 잡고 쓸수 있다고로 광고를 하는데, 솔직히 다른 만년필을 다 왼손잡이들 쓸수 있지 않나요? 라는 점에서 저는 상당히 약간 오르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이 만년필이 제가, 저는 둘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만년필이 싸고 값지고, 값싸고, 어, 일단 굉장히, 좋은 만년필인데왜 불이냐? 일단 이게 세모나잖아요? 그래서 필통에 넣기가 참 그래요. 이렇게 놓아도 닙이 앞으로 안 가고, 이렇게 놓아도 닙이 앞으로 이렇게 위로 안 올라와요. 무조건 이렇게 돼야 닙이 이런 식으로 옆으로 누워져요. 전 이런 게 좀, 이런 걸좀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약간 부러웁니다. <웃음> 어그 외에 특별한 특징은 별다른 없구요. 어 특별한 특징이라고 한다면 뭔가, 있나? 뚜껑에 각인이리칸 각인이 새겨진 정도. 가격은 국내에서 14,000원에서 2만 원 사이에서 구입할 수 있, 구입하실 수 있고요. 아마존에서는 약 11달러에 판매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기본적인 베이스가 어린이용 만년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 파지법을 파지법을 익히는 익히는 데 쓰이는 만년필이기 때문에 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저, 저는 저 이걸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만년필을 입문할 때이 만년필을 많이 추천하는 편이고요 일단 파지법을 익히기에는 이 만년필이 굉장히 좋아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딱작게 되어있기 때문에 어, 그 외엔 별다른 특징이 없어요 일단 내구성이 확실히 좋아요 내구성은 확실히 제가 이거를 거의 한 3년을 넘게 사용하고 있는데도 장고장 한번 없었고 딱히 세게 썼는데도 불구하고 뭐 닙이 나간다거나 닙이 틀어진다거나 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어요 음 일단 비만 파만리의 파비앙이었고요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